겨울에 선물하면 딱 좋은 아이템 마이미 립스타일 무선고데기 이제 마이미 무선고데기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스타일링 전원을 켜고 50초만 있으면 예열 완료 60분이면 완충되고 1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타사 무선고데기와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세팅력 다봉. 사용 후 열이 남아있어도 뚜껑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방에 쏙! 휴대도 간편해서 바쁜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콘텐츠가 없는 곳 어디서든지 스타일리! 남자친구의 머리도 언제 어디서나 꾸며질 수 있어요! 작지만 엄청난 세팅력! 마이미 립스타일 무선고데기!